의 마흔 두번째 리뷰 짠! DHC! 잘이래요 아, 가격은 18,000원입니다 제 옆에는 리뷰를 도와줄 수아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아치입니다 라다! 안녕하세요 라다입니다 닭살이 4개가 있고 어. 순살이 4개 있네요 한번 모자 볼게 음, 그럼 먹어볼까요? 예! 잘 <웃음> <먹어볼게 웃음> 먹겠습니다 맛있다 응 음. <웃음> 왜? 맛있다 <웃음> 음. <웃음> 진짜 완전 갈비인데? 진짜 갈비, 갈비 맛 응. 음. 거부드러응 <웃음> 다리살이랑 순살 떠서 음. 그런지 되게 부드러운 맛이 강하네요. 뻑뻑살이 없어도 좋다. 음. 나는 이게 되게 반찬으로 느껴지나 뭔가. 음 맞아. 밥이랑, 음. 밥이랑 한번 먹어보자. <웃음> 짜라잔. 음. 정말? 밥이랑 먹으니까 진짜 더 맛있어. 아 진짜 밥도둑 같아. 음. 이고 혼자 다 먹을 수있어 갈비에 그냥 밥 먹는 것 같아. 음. 진짜 맛있어. 양념 더 달라할 걸. 음. 음. 완전 비벼 먹게. 아까 되게 나는 짜게 느껴졌는데 밥이랑 먹으니까 <웃음> 그게 하나도 없어졌어. 위에 태어난 신메뉴 같다는 라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숯불향이라고 해야 되나? 약간 불향이 느껴져서 더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아쉬웠던 건 양이 엄청 많은 편은 아닌데 전 처음에 딱 받아들고 놀랬거든요 되게 뭔가 이거 손바닥만 해요 상자가 얘 이만해 가격이 18,000원이라는 거좀 부담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딱 갈비가 먹고 싶은데 빨리빨리 빨리 먹고 싶다. 그럴 때 먹기 딱 좋은 음, 갈비 대용품으로 괜찮다. 예 yeah. yeah. 갈비 맛이 워낙 친숙하다 보니까 호불호가 많이 극명하게 갈리지 않을 치킨 같아서 뭐 어른들이든 아이들이든 되게 쉽게 좋아할 것 같아요. 재구매 의사 있어요? 있습니다. 남들한테 추천해줄 만한 것 같아요. 음~ 치킨. 샘패널리를도 네. 아주 사치. 안녕하세요. 수아치입니다. 오늘은 제가 먹을 치킨이 갈비래요. 다른 버전? 아니야 미안해. <웃음> 다른 버전 <웃음> 무대 해봐 해봐. 아, 이렇게 하면 안돼 이상했어? 방금? 아니야 해보세요. 해보세요 토디님네 빨리 해보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 수아트입니다. 오늘은 제가 아너 <웃음> 이거 느티에 <느끼게> 듣지 <웃음> <늦지> 마라. 아니야 아니야. 한 개. 근데 제가 먹을 치킨이 갈비래요. <웃음> 잘하네. 됐어. 이거 아니 저 괜찮잖아. 그냥 부드럽게 그냥. 스무스하게. 음, 한번 좋아. 봐볼까? 뭐야? <웃음> <웃음> 아니야. 혹시 사람은..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, 좋아. 응. 스와트 잘한다.